그것때문에 36.2 네. 근데 그렇게 도 아, 아, 생각이 2만원 고라고. 순서대로 전화. 왔근데 저는 근데 그유희미이가 여성산 여성어 전기 빌려서는 뛰어 네. 아, 아, 어니 먹고 싶은 걸로 빵과 우유 챙겨 가십시오 진권 진원아, 참가비 이만. 뭐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잘해서 지금 더번컵의 1회 매치를 이렇게 열게 됐는데 어, 1회 때부터 관심이 집중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탑차아니 탑차는 3천 많이 받았어요. 네. 어, 팔이스사 네. 그리고 네티엑스, 그리고 우리가 우리한테 친구나 이하비 캠퍼리. 와우! 관련 업체는 아니지만, 저희 우리 회원, 저기, 저 달맞이 장터, 해운대 달맞이 장터에서 후원을 해주셨고, 또 개인적으로 또 후원을 받아서 오늘 점심 식사를 더불어서 이렇게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1회를 시작으로 이제 매년 1 1년에 두번 정도 이렇게 매치를 열고, 평상시에도 여러분 매치 구성을 해서 저희가 운용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다들 이제 본총에 투자를 하실 때가 된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안전규칙 잘 따르고 코로나인만큼 위생 철저히 해서 게임 진행 다시 즐겨보시고 또 많이 피드백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전 규칙 설명 좀 한번 시작드릴게요. 흔들의 심판님 나오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준비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게 구형 부분인데, 이 부분은 수치라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그러니까 레인지에 들어갔을 때 심판이 심판을 보고 r 로라고 부릅니다. 심판이 여기 구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첫번째 선수 탄창 삽입 및 장전 처음 진입을 했을때는 오른쪽 홀스터에 총이 있을거고 왼쪽에 레건이 있을겁니다 그때 탄창을 그러니까 선수 탄창 삽입 및 장전을 하면 총을 꺼내서 탄창을 넣고 장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홀스터라고 하시면은 안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홀스타 한번 넣으시면 되고, 제가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사격 준비를 여쭤볼 거예요. 사격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뒤에 뭐 자세 잡고 하시고, 준비되셨으면은, 를 고개를 까딱이시든지 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사격 준비하면서 스타벅치를 누를 거고요. 그러면 스타벅치에서 B 소리가 나면은, 이제 사격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격을 마친 다음에는 제가 옆에서 여쭤볼 겁니다. 총을 자 아, 사격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청구는 항상 자신의 전방 방향은 그냥 뒤로 계세요 제가 여기서 구령을 해드릴 겁니다 사격 끝나셨습니까? 하면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구령을 해드릴 겁니다 한창 분리 및 약실 검사 후 전방에 대고 격발 전방 격발에 가까요 그러면 한창 분리하시고 넣고 찰칵찰칵 찰칵 약실 검사하신 후 전방에 대서 전발하시고 됩니다 그 다음에 홀스타하면 다시 홀스타를 넣어주시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맞추기 위해 구형이되고요 이런 종이 타겟 같은 경우에는 항상 두발입니다 종이 타겟은 두발, 스틸 타겟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한발 네. 여기는 요 대를 맞추면 소리가 좀 나긴 하는데 정확하게 스틸 타겟을 맞아쌍 하는 소리가 나야 돼요 여기는 한발, 종이 타겟은 두발, 뭐든지 이게 기본입니다 이제 우리 김세영 회원님께서 이거 게임을 이제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하시게 됐는데 이 기획 배경 의도 한번 잠깐만 들어보았으면 하겠습니다. 어, 뭐 제가 기획을 한건 아니고 저희 뭐 팀장님이나 부팀장이나 저희 운영진들이 그 게임만 너무 우리가 의령이나 아니면은 저기 양산에 가서 게임만 즐기다 보면은 좀식상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저희가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조금 여러 가지 다 변화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처음 이렇게 했고요. 또꼭이 슈팅 매치가 아닌 뭐 다른 종류의 이렇게 그 우리가 같이 놀수 있는 거리를 계속 만들려고 운영진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오늘 또 즐겁게 참석하셔가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오늘 상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안 가져가시는 분 없이 다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좋은 상품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IPSC 한국 랭커입니다. <웃음> 부담 부담 많이 줘야 돼. 현직 한국 랭커입니다. <웃음> 자, 선수 단장 사연이 깜짝. 와, 1초 안 서는데 넘어레 됐다. 벌써다. 떡밥을 너무 까시는데. <웃음> 자, 준비되십니까? <웃음> 네. 자, 준비 자, 선수, 단창, 혈립및 장작. 누군데? 아, 상의가 누는데 아, 아, 대단했다. 스 아, 준비되셨습니까? 네. 할 준비. 한창 하나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여기 탄수 제한 없습니다 자, 쓰시면 되고 여기서 놓으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는 뭐 장, 그러니까 사수 장전 및 준비할 때 장전은 안날거예요 사수 준비하면 그냥 그대로 대기하시고 차례 상태로 대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삐하면 움직이시면 되는데 자, <웃음>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빨리 준비 보여줘 보여줘 a 어. l group. 한마디만 해주시고 가세요. 오늘 더번커 팀장으로서 오늘 게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좀 지각을 한 상태인데 다들 새벽 6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볼 거야. 알겠습니다. 시작겠습니다 45분까지 준비를 끝내시고 모이시면 됩니다. 0점 잡으실 분리로 모여주세요. 아, 오늘 점심은 도시락 뭐 아니 식당이야 식당인데이제 그걸 주겠나? 이주나 이거 어나이나중에 여기도 거이가 이거 이 아줌마 네같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니 이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영업 그거이 이거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고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이 <웃음> 준비되셨습니까? <웃음> 네. 사역 준비! 참참곤리 다 끝났습니까? 네. 네. 네. 하신가? 잘했네. 어, 뭐... <웃음> <아하. 웃음> 빨리 계속하세요. 아, 죄송하세요. 아, 제, 저요, 저. 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팀 저기 슈팅 매치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하기 전에 저희 팀 팀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과 소개 말씀 한번 드리고 진행할게요. 이리 오세요. 저희 팀, 팀장님이시고 오늘 매치에 대해서 한번 소개 말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더번 컵에 처음 이제 대회를 시작을 해서 어 지금 이제 중간쯤 넘어가고 있는데 어 진행을 하면서 이제 느낌 바로는 굉장히 진행도 네, 형님, 저, 순탄하게 잘 되고 어이 어, 어, 이이 협찬사 든든한 협찬사들 덕분에 저희가 원활하게 게임을 지금 마쳐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아주 크게 전국에 있는 또 회원분들을 모시고 제가 이제 크게 게임을 또 한번 매치 대회를 열고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매치 대회를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매치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 형태도 많이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눈여겨봐 주십시오 협찬사는다 네. 네. 어디서 구했습니까? 네픽스나 하이포옵스나 이하위 팩토리 이런 데서 저희 지금 회원분들이 다들 발이 넓으세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능력자들만 이렇게 모여, 모여 계신데 저희가 운이 좋았죠. 네. 뭐 저는 뭐 팀장으로서 한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든든한 팀원들이 있는 곳에서 팀장으로 선출된 그런 그냥 운이 좋았네요 제가. 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요? 네. 저는 올해 말까지 네, 못 보고 있는데요. 그건 아직 모르지않습니까 아,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우리 하이퍼홉스 협찬을 끌고 와 주신 우리 그전상민 슈터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태물 건방 TV입니다. 요새 왜 유튜브 안 하세요? 유... 아, 진짜 어 많은 많은 분들이 그러고 물어보시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로이카브 님 필드 갔는데 네. 한 10명 정도가 달려와 가지고 네, 왜안 하냐고 몇 살을 잡으시더라고. 아, 사인은 또해 주고 오셨습니까? 아, 아 싸... 그런 거는 자, <웃음> <웃음> 아, 로이카브 님 아, 패치 아, 패치 잘 받았습니다. 야, 이 패치 여기. 예. 응. 네. 그러면 근황이나 좀 소개해 주시고 가십시오. 아. 어제도 저는 이제 IPSC라는 곳에서 이제 대회를 하고 왔고. 예. 네, 네. 다행히 운이 좋게 또 은메달을 확보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일단 협찬사들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아재 TV 님도 발이 워낙 넓으셔 가지고 또 가르소. 협찬사를 또 끌어 주셨고 저도 기회가 돼서 이제 하이팝스에서 서천이 됐는데 다음번에는 좀더 많은 상품이랑 여러 사장님들 제가 한번 아예 오늘 순위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오늘 그래도 1등은 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음. 제가 오전에 잠시 점수를 한번 봤는데 네 죄송합니다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웃음> 네. 그러면 계속해서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했는데요. 자 태균 태균 회원님은 오늘 슈팅 매치 어떠셨습니까? 오늘 많은 걸배워가는것 같습니다. 어, 좀 슈팅에 대한 흥미가 생겼나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IPSC를 이제 캐주얼하게 하지만 직접 해보니까 네. 이제 좀 이런 스릴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 음, 음. 뭔가 이제 타겟을 쏘면서 내가 아이 정도 기량 뽐낼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진행한 거는 IPSC랑 약간은 다르지만 이제 저희만의 룰로 진행된 매치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IPSC의 흥미도도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좋은 현상이네. 아주 좋습니다. <웃음> 앞으로 상품 1등 상품이 어떤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1등 상품은 당연히 자기편집디 아, <웃음> 아 너무 좋은게 많아가지고 고르기 힘드네요 <웃음> 어, 오늘 슈팅, 더번 거슈팅매치를 하셨는데 네. 일단 저희, 저희는 IPSC 멤버잖아요 네 멤버죠 IPS, IPSC랑 약간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 일단 아무래도 규정 자체가 그렇게 빡빡하지 않게 조금 캐주얼하게 하다보니까 약간 마음 편하게 아, 물론 좀 많이 넣어서 문제였지만아 음. <웃음> 재밌게 했고요 정말 어, 마음 편하게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일단 일반 저희 동호회 분들이랑 이제 네? 일반인분들이 슈팅을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매치 아 그렇죠 매치는 잘 안하죠 네. 잠깐 그 일반인분들이 이제 경험해보면 어떨지 한번 소감을 어, 일단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서바이벌 동호회 같은거 하면 은 맞으면 아프니까 하기 싫다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주변에 추라이 추라이 해보고 다녔는데 근데 이제 매치는 관역을 쏘는 거니까 일반 분들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어, 그냥 관역을 쏘는 것도 기존의 그 정적인 사격이 아니라 IPSC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사격할 수 있으니까 일반인분들이 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앞으로도 이회 3회 계속 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IPSC에도 흥미를 가지시는 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하다 갑니다 부족하지만 아주 재밌게 하고 갑니다 실력이 <웃음> 영상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한 치의 이뭐 부조리함도 없이 촬영이 되었습니다 <웃음> 전체 3등 토탈 점수 15.7214의 전용덕 회원님 <웃음> 첫 장면은 온누리 상품권 10만원하고 독특패칭 근데 온누이 상품권 10만원은 이경민 사장님이 후불로 주시겠다 해서 오늘은 <웃음> 예 후불패칭이 <웃음> <웃음> 아 뭔가 뭔가 어, 근데, 어 양살이다 그러니까 더 좋네 저, 진짜 10만원 받은거야 다음 전체 점수 2등 포탈요소 16.9240의 김관조 편의.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다시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저기 올라가니까. 스탠드랑 프레쉬랑 아, 모토패치추자하다 네. 추적. 아, 이거 게 하고 라 놀다 게다 놓다. 어, 별로 안 좋은데 이거. 자반라하도록 어, 어, 하겠습니다. <웃음> 아 <웃음> 한마디 한마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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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게수 무슨 드리겠습니다수 압도적인 접입니다1 7 3 0 1 5의 김세영 현이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학회의수 13.8969 김준 회원님 되시겠습니다. 오! 오! 그리고으로는 리코 네마로 그리고 독도 패치. 트리즈코 네마로 저것도 조까 그것도 접안돼안 돼. 나, 저, 그래. <웃음> 계속해서 2등상 시상 하겠습니다 2등상 시상은 학계점수 14.3679의 전상민 대원님 제가, 제가 맞다고요? 응, 응. 뭔데? 왜 맞는데? 이거 뭐야? 이게 뭔데요? 발려하셔도 됩니다 발령 임기 아이고, 이, 뭘많해줍니까 이거? 뭘 많이 합니까, 이거. <웃음> 저, 벌슈게 그냥 한 5분 정도 가봐야 낫까요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저희 YB그룹 전 1등. 후! <웃음> 탈 점수 1 4 5 0 6 3의 방민연현님. <웃음> 와, 와, 와, 와, 와 승교 님이 시상 중이신 방규로 제가 준비하고 습니다자 네.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자 하나 둘자한번더 하나 둘 오케이. 아씨 나꿈이등했다 아, <웃음> <웃음> 올드보이 3등부터 시상해 드릴게요. 올드보이 3등은 전체 성적 12.0 6052의 정상혁 회원님. 오. 자 올드보이 3동상품 전술캡 모자 시마쿠 독도패치네그 다음에 전술브레이싱 세개있겠습니다 다음에 열러 오세요. 열어 오세요. 선근장이 형입니다. 올라가이분이동시이기습니다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동수 <웃음> 계속 계속 장이동이2시 2등 시상하겠습니이동시이시이시시장 이동시장, 이동시장, 이동시장, 이동시장, 상정의되어 아, 있습니다. 그 네피엑스 제공하신 프레시 독도 패치 그리고 마르 USBC 컴팩트 가스건. 오. 오, 오, 오, 오 올드룹 맞는데? 고 맞네. 맞네.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올드고 1등. 메달 신세이야 <놀복이> 저희 올드보이 팀, 올드보이 그룹, 저희 전체 1등, <놀복이> 올드그룹 1등, 최동력점 <놀복이> 13.7357의 이동수 배우 하이퍼스 상품권 20만원 여기 올라가, 책상에 <태생이> <웃음> <웃음> 올라가 <웃음> 여기 한번올라가에 어디 온 연습 연습 연습 리저번 다음에.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다 더번커 네. 슈팅 매치. 다음에. 자, 겠습니다 더번커 슈팅 매치. 더번커 슈팅 매치. 다음에.